안녕하세요. 파일이의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해볼 건데요. 새로운 컨텐츠란 것은 바로 파비앙 이런 것도 리뷰해 리뷰합니다입니다. 어 그래서 파일이고요.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IM 버튼사에서 나온 버, IM 버튼이라는 제품인데요. IM 버튼 제품의 특징은 솔직잘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평을 말할게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제가 호주에 있을 때 200달러 주고 샀어요 200달러 주고 샀는데 목에 걸어서 쓰는 역시 줄이 있는 타입이고요 어.. 기가 저, 저 같은 경우는 기가 기구멍이 기구멍이 매우 작은 편에속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어캡이 약열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동봉되어 있어요 그 동봉되어 있는 이어캡을 이용해서 자기 귀에 맞는 이어캡이 뭐기 모양에 따라서 일단 선택해서 할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그 이어캡이 제가 어디 천고 구석에 처박아놔서 <웃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제가 이어캡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저한테 맞는 중간 짜리 이어캡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제일 작은 이어캡을 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헐거워요. 그래서 제일 작은 이어캡이 저한테는 헐거워서 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블루투스 이어폰을 산 거고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일단 충전 충전 단자가 있는데요 충전 단자는 약간 구형식입니다 구형 약 B타입 B타입 케이블 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이고요 네줄 같은 경우는 줄 꼬임 방지를 해가지고 줄이 안 꼬이게 이렇게 방지를 해 놨어요 약간 줄이 뭐랄까 약간 메탄 재질, 약간 청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의 어 그런 느낌의 음 줄이에요. 그래서 엉킴, 약간 엉키지도 않고 굉장히 편해요. 편하긴하고 그리고 목걸이처럼 이렇게 자석으로 탁탁 붙일 수 있어서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이쪽에 이쪽 자석이 있어서 이쪽에 붙일 수 있어서 목걸이처럼 사용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휴대성이 굉장히 편리해요. 하지만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단점이 바로 이 커다란 이걸 뭐라고 하죠? 커다란 이어폰 뒷면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진짜 사람의 관심이 엄청 오지게 엄청나게 받아요. 네 진짜로 엄청나게 받아요. <웃음> 저 같은 경우에 어, 호주에 있을 때 한국에 와, 돌아왔을 때이 이어폰을 보시고는 몇몇 사람들이 하시는 말이 기계 UFO를 달고 다닌다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이어캡입니다 이어캡이라기보다는 이어, 이어, 이어 굉장히 큰 크게 느껴지는 저 이어폰 뒷면이 단점입니다 이쪽에 약간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약간 꺼끌꺼끌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꺼끌꺼끌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1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 때가 타기 시작했어요 이제 때가 검은색이라서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약간 때, 때 비슷한 것들이 약간 묻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좀그렇고요 소리 음량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음량 자체는 블루투스 이어폰 치고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 물론 약간 소리 먹음? 형상이 조금 있긴 해요. 조금 고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그런 그런 구간에서는 내가 소리를 먹는 현상이 조금씩 있어요 하지만 그럼, 그럼에도 그럼 불구하고 20만원대 제품치고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지금 계속 옆에서 카톡이 오는데 그 카톡은 무시해 주시고요 <웃음> 제가 진동 모드를안 바꿔놨네요 뭐 딱히 장점도 단점도 없는 그런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에는 정발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웃음> 물론 제가 한번 찾아보지를 않... 않긴 았 했어요 아 m 버튼한 제품 자체를 안찾아봤어요 한국에서는요 한국에 정발이 안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정발이 되었다면 제가 구매자표를 링크를 밑에다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하기 전에 잠깐 제일 중요한 정보를 안, 드려, 안, 안 알려드렸네요 안녕 하고 영상을 끊었는데 <웃음> 제일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이 배터리 배터리 충전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입니다 2시간이면 가득 풀 차지가 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소모시간은약 6시간 정도예요 다른 거 없이 빠꾸 없이 6시간이에요 진짜 6시간이면 6, 7시간 정도면 어, 노래 다 듣고 끝나요 얘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 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얘가 페어링이 될때 어, 페어링이 될때 얘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어 지원이 안 돼요 한국어 지원이 하나도 안 돼서, 안 돼서 영어로 오로지 영어로만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영어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만 영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제품, 부, 이 제품은 이제품 약간 비추천하는 바입니다 어, 네, 6시간 뭐 전량 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여기 꾹 누르시면 여기 LED등이 들어오거든요 LED등이 들어오는데 정기하한색등이 들어오죠 이게 한색등이 들어오면 이게 이게 하색등이 들어오면 이게 바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풀차지가 안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얘가 풀차지가 안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페어링이 안된 상태여가지고 얘가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서 페어링한 기기를 찾는 건데 어, 네 어찌되었든 <웃음> 굉장히 그래서 어 좋은 녀석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약간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조금 단점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보면 기본 400시간 뭐 200시간 아니 기본 20시간 40시간 이런 도 가는데 400시간이라니 말도 안내 소리를 기본적으로 20시간 40시간 정도 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겨우 6시간밖에 안 되는 점에서 조금 단점을 꼽을 수 있어요 대신 음량은 좋아요 음량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요 부분에 특수한, 특수한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음량이 굉장히 좋게 뽑힌다고 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덕분에 디자인이 조금 UFO 모양스럽게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조금 간점을 줘요 <웃음> 네 이왕 여기까지 파.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진짜 안녕.